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정, 음정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 피아노에서 건즉 건반에서 다뤄보는 음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장음계에서 2도, 3도, 장 3도, 아, 장 2도, 장 3도 장률 6... 장육도, 장칠도. 이런 식으로 음계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장장, 완전, 완전, 장장, 완전이니까요. 하지만 미로 시작하는 건 소리나 버리면 요게, 어, 반음의 개수를 세야 돼요. 저는 그게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음계를 바꿔요. 밑에 음이 문제 나왔을 때 밑에 음이 미고 위에 있는 음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미로 시작하는 이로 시작하는 장조의 음계를 떠올려요. 그러면은 여긴 장삼도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잖아요. 반음이 줄었으니까 이건 단삼도예요 반음의 개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또 하나 미에서 도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이로 시작하는 음계에서 C는 샵이 있어야지 이게 장. 장사... 장 6도에요. 근데 문제는 C가 나왔기 때문에 반 6도가 되는거죠. 예, 보통 이 도의 아, 미와 도가 나온다면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요. 일단 6도는 반음이 한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음이 몇 개를 나왔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건반으로 보니까 쉽지 악보에 해놓고 하면 좀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와 도는 반음이 하나여야 하는데 반음이 두 개다 그래서 반음이 줄었기 때문에 장육도에서 단육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 이렇게 풀어나가죠 저는 근데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음이 다 있어요 A에 도 플랫이 붙었고 이게 G샵 아니고요 A플랫입니다 이게 악보에 쓰는 게 아니라서 A플랫이 있고 E에 플랫이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5도죠 그럼 여기 볼까요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도레미파 솔라 시도얘 그냥 완전 오도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계산할까요? A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E도 있어요. 그러면 어 오도는 기본적으로 반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A와 E 사이에도 반음이 하나 있어요. 그럼 완전 오도. 근데 이거 플랫 붙었어. 아래음에 플랫이 붙었으니까 밑으로 늘어난 거니까 이게 증오도가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위에 있는 음도 플랫이 붙었네. 그럼 얘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증 오도였던 게 다시 완전 오도로 돼요 혹은 우아래 다 플랫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약분해서 그냥 그걸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임시표가 없는 상태에서 음정을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임시표를 적용해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반음을 늘고 줄고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시도, 미파, 요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시파가 있어요. 시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5도. 일단 5도에요. 시파. 5도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시파는 반음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5도가 아닌 반음이 준감 5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도레미파솔. 완전 5도에요. 근 어? 반음 줄었네. 감 5도. 이런 식입니다 네, 이 방법을 제가 화성학을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미와 도가 있을 때 이거를 반음의 개수는 생각하지 않고 음계를 생각해서 그냥 장육도 반음 줄어서 단육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본인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꾸준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 같지만 그냥 이거는 자랑은 아니고요 네. 음정 안 틀리는 게뭐 대수인가요? 네. 그래서 시, 어 이번에는 파와 Cb이 플 있어요 파와 Cb, 플 저는 계산할 것도 없이 완전 사도예요 애플을 시작하는 음정, 음계를 봤을 때 B 플랫은 파니까요. 도파는 완전 사도잖아요. 근데 보통 어때요? 일단 임시표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합니다. 완, 완전 사도는 기본적으로 반음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어, 여기엔 반음이 없네. 반음이 없다라는 게 반음이 줄었다라고 착각해 버리면 계산이 틀린 거예요. 반음이 있어야 하는데 반음이 없다라는 것은 반음 자리에 온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음이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4도가 아닌 반음이 증가해서 증 4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좀더 복잡한 더블 플랫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좀더 복잡해지죠. 임시표가 들어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계를 통한 시장 쪽 음계. 근데, 어, 예, 음계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아, 저는 음정이 나오면 항상 건방 그려놨어요. 건방 그려놓고 도레파이 솔라지도 점 찍어놓고 계산했어요. 혹은 간단한 건 머리로 계산하고요. 이것의 장점은 빠르다. 그리고 반음의 개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모든 음계를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게 단점이 되겠네요. 어쨌든 음정을 계산해야 할 일이 있으신 분들 작곡을 배우신다거나 뭐 화성악을 공부하신다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정을 통해서, 네, 음계를 통해서 음정을 계산해 버리기 쉽고 빠르게. 네,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